안녕하세요 네, 무료 상담에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진로와 연애 고민 중이신 여성분 30대 후반 여성분인데요 자, 진로와 연애 고민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죠 그 생일을 보고 또오행의 구조를 보면서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이제 하신 분인데, 네, 감사드리고요.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이나 주어진 환경, 타고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태어났습니다. 그죠? 또, 죽을 때도 나를 받아놓고 죽는 건 아니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모두 하는 고민인데요. 이제 그 선택,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오행심리로 한다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다는 라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 적어주신 분의 내용은 일단, 지금 결혼 전이시고요. 이제 결혼을 할 나이도 충분히 넘었죠. 넘었는데, 어떤 인연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한대뭐딱 인연을 만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때가 안된 건지, 아니면 팔자에 없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건지 혼란스럽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그 연애를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시작하는 스타일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남자분들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하지만 좀 신중하게 생각을 깊게 해서 만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연애도 결혼도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실 것 같습니다 너무 신중하다 보면 결혼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못 모를 때 만나서 결혼하면은. 좋아하는 감정 하나로 결혼하니까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결혼부터 하고 애기 놓고 이렇게 이제 인생이 시작되면 또 그렇게 인연이 만나지는 건데 이제 좀알 만큼 알고 이런 나이가 되면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현, 예, 들어오고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또 점점 더 결혼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같 근데 인연 따라 만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진로 고민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20대 때 사, 교회에서 상담 관련 일을 도운 적이 있다고 하셨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상담 음, 관련 대학원에 진학을 해볼까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적성에 맞을까? 이런 고민들 또 주변에 어류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는 지인도 계시는데 좀 갈등이 있으시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게 좀 보람찾고 재미있게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적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진로 고민부터 먼저 얼목 을목 일간이시구요. 얼목은 목은 목인데 엄의 목이니까 우리가 보통 비유하기를 꽃나무나 잡초나 넝쿨나무나 이런 형태의 식물을 의미합니다. 감옥 양의 목보다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고 실제로 얼목인 분들이 뼈대가 가늘고 어좀 갸름하고 좀 길쭉하고 이런 그 형태의 모습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갑목은 좀 이제 느낌이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큰 대립목이니까 근데 목분들이 뼈대가 좀 많이 가늘어요 그래서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죠 남자분이 얼목으로 태어나셔도 조금 여린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수 잔나비 같은 경우도 을목일간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잡으시면 되는데 상담용 내 적어주신 분도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진노래 을목인데요 그 태어난 달에서 많은 정보를 알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살펴볼 때는 정인이 이제 시간에 나와 있고 을목이 연간에 나와 있어서 이래서요 을목과 임수가 이제 올지 지장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우 그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본인한테는 그러면 이제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영향을 주는 그런 에너지인데 정인이라 하면은 학문이라든지 지적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머니 이제 엄마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실 때도 항상 학문,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고민이 꼭 들어가게 되죠 정인이 이제 내가 타고난 달란트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좀 제일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지적욕구에 대한 부분도 아주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해서 전문적인 분야로 좀 나아가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것 같고 근데 그걸 실행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대학원 진학을 해서 어, 좀더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거듭난다면은 이제 그 길에 자신의 어떤 진로가 열리게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상담 관련된 일은 본인한테 맞을까 맞지 않을까. 어,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얼목이 비견인데요. 비견도 여기 상당히 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변에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도 있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 관련 일을 하시면 은 이런 게 장점이 됩니다. 그 메리트가 되면서 그 비견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비견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사람에게 크게 관심이 없고 또 깊은 공감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상담이론가들이 거의 다 비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서 인간의, 인류의 이런 걸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비견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은 이제 이렇게 비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간의, 인류의 를 충분히 자아낼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관련 일은 괜찮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이제 단지 좀 안정적인 것 추구하는 면이 있거든요 안정적인 것을 이런 네. 것이 좀 보장이 된다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이제 표현력이 없지 않습니다. 표현을 말을 막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제 그래도 친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좀 술술술 잘 하는 편이고 이제 뭐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 또 감정 표현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시 보이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정서적인 부분도 괜찮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10년 주기로 이렇게 대운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제 대운 10년 주기로 이렇게 내가 맞닥뜨리는 세상을 다르게 다른 세상을 맞닥뜨리 내년부터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운이 바뀔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직업을 바꾼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또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시점에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그런 시작의 시점이 이제 변화의 시작의 시점인데 어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고민을 할 시기다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할까 이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이제 내년에 어떤 변화를 한다면은 또그 변화한 내년에 선택한 그 변화를 통해서 또쭉 나아가게 되니까 네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을 취득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어려서 어류사업 쪽에 권유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류사업은 모기, 이렇게 섬유 이런 것도 되거든요. 모기, 그리고 또 정인 같은 경우도 의식주, 그러니까 의복 이런 쪽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류 쪽도 사실 연관성이 없다고 할수 없어요.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 오행 구성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류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어 판매를 주도해야 될지 아니면 마케팅을 해야 될지 어떤 포지션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할지 이런 어떤 포지션이 있었을, 있을 건데 이제 그게 좀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제 막연하게 어려 그냥 크게 어려 어류, 어려하고는 일련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본인이 맞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걸 조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지금 볼 때는 어떤 자격증을 활용해서 일을 할때 가장 효 그러니까 가장 능력을 발휘합니다. 보내주신 분의 질문에 답한다면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가 그 분야에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봐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어, 교류해가면서 하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할수 있는 일은 잘할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류사업을 해서또 인간관계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사람 근데 이제 판매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조금 어려운 점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마케팅 쪽으로 인터넷 사업 쪽으로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제 이러면은 뭐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격증이나 학위나 이런 걸 가지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길게 봤을 때도 훨씬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 넘어갈게요. 결혼은 이제 여기서 이 관이 남편이 될 사람이고 이제 남자친구거든요. 관성, 경금, 네, 합이 되어 있고 되게 이제 잘 지낼 수 있고 친근감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여기 지금 하나 더 있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내, 내 짝이야 하면 여기서도 나도 친해, 얘랑 친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목은 나를 기준하는 건데, 나랑 똑같이 비슷한 옆에 뭐 사람이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 자기도 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꼭 삼각관계는 아니더라도 남자친구한테 오롯이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탁, 우리가 나의 사람으로 발장을 탁 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본인도 잘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친하게 지내긴 친하게 지내는데 내 사람이다 이렇게 딱 잡아당기는 그런 행동이 잘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뭐 놀러 갈래? 이렇게 해서 내 여자친구랑 뭐 이렇게 같이 섞여서 놀러 를 간다면 자, 거기에서 잘 노는데 이 사람이 내 남자 친구니까 너가 손대지 마. 이거 잘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잘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대운에서는 40세부터는 이제 결혼을 할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 제가 볼 때에는 결혼은이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가 50년. 50년이면 이제 20 2년이니까 올해가 내년 23, 24, 25, 26, 27, 28년도 너무 멀죠 이때 사실은 되게 운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이가 좀 많이 더 높아지니까 그렇, 그렇네요 이때는 사실 어떻게 보아도 뭐 결혼으로 운 좋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되게 이때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주변의 남자분들과 결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 남자라든지 같이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그런 남자라든지 이런 남자분도 연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또잘 보면 본인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이렇게 이제 결혼을 만약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엔 험도 아니지만 이제 그런 과거에 다른 여성분과 어떤 깊은 관계를 한번 하고 난 그런 남자와 이제 만나지면 어찌 보면 액땜이 다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총각만 이렇게 막 찾지 말고 한 번쯤 뭐 동거 경험, 결혼 경험 이런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과 만나보시면 그 중에서 나에 있는 이 너랑 아주 잘 맞는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일찍 하셔도 어, 이때까지 안 가도 아마 좋은 인연으로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도 뭐 영, 아, 별로 뭐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야 하면 은 조금 늦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8년도에 어, 이때에 맞춰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그 정도 결혼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너무 또뭐뭐 생각이 좀 혼자 있을 때 생각 많이 하시죠 네, 이게 너무 생각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기 표현 조금 잘 하실 수 있는데 저 그런 것도 표현을 조금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